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아, 이게 늦은 시간인데, 내가 이거를, 어, 공지를 이제 봐버렸네. 여러분, 이번에 3주년 기념 이벤트 2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 솔솔합니다, 여러분. 한번 쭉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신규 영웅이 나왔습니다. 어, 왕태자비 브린 쉴드. 근력브린힐드가 나왔는데요 어, 라그 캐릭터라고 무시할 만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봤는데 어 장난 아닐 수 있습니다 자,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신규 콘텐츠 안내해가지고 뭐 3주년 기념 아티팩트 일종이 추가되겠고 뭐 신규 성물 2종 추가해가지고 예 새로운 성물인데 막뭐 그렇게까지 많이 땡기진않더라고요 왕녀일리거 왕녀일리 아군영웅의 생명관련 능력 15%인가 좋긴 좋거든 서버에서도 발동 어? 서브에서도 발동되고, 어? 서브스도 발동되고, 어? 생명 관련 15%?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관심이 갑자기 확 가네. 어, 왕리 엘리거 마스코트걸 엘리도 괜찮고, 어? 좋은데? 그 다음에, 어, 수호자 호크 앤엘자베스 아미니 호크 앤엘자베스 금마, 어, 그거 자신의 기본 능력치 30% 증가. 어, 이거는 본인이 나와서 싸울 때. 음, 그렇습니다. 자. 요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 시스템 개선해가지고, 영웅의 길 대개편 해가지고, 어, 영웅의 길이라고, 이렇게 입장 방법이 떠있죠? 여기로 들어가가지고, 뭐 어떤, 그야말로 어떤 퀘스트들을 쭉깨 나가면서 큰 보상들을 받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시 진행이 되는데, 우리 옛날에 그다 했었단 말이야. 어, 나 솔직히 기억이 안 나거든. <웃음>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에 다 했던 사람들도, 어, 다시 개편된 영웅의 길을 처음부터 다시 플레이 할수 있대요. 근데 그 보상이 개돌았대 보세요. 어, 일단, 단계별 클리어 보상 영웅은 UR80레벨 풀각성 상태로 지급이 된다고 하거든요. 자, 1단계 한번 봐봐 스킬 사용 잠금을 활용해보자, 프리스테이지 클리어해보자, 동료를 찾아서 클리어해보자, 뭐 이런거 뭐 튜토리얼 수준이잖아. 튜토리얼 좀 하면은 어, 재화를 준다는 얘기인데, 클리어 영웅 보상으로 슬레이더 UR80레벨 풀각성 주뿐입니다. 뭐다 키우신 분들은 풀코 받는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 뭐 2단계 뭐또이런게지 보스전 클리어하자, 뭐간단한 거 이런 거, 하고 나면은, 어, 임마 무슨 반이었나 옛날에 제가 붉은 마신에서 우리 막 쓰고 했는데, 그지? 이름 생각도 안 나는데, 스네치 반이었나? 아닌데? 하여튼, 뭐, 임마, 뭐, 풀코 받는다 생각하면 되겠고. 3단계에서 숲킹, 예, 무려 숲킹 받게 되는데, 이제는 숲킹이 좀 풀코 느낌 좀 나네. 자, 4단계, 오, 당근 사장님, 당근 사장님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 5단계, 왕녀엘리 아까 왕녀엘리 선물 하니까 서브에서 어? 생명 관련 능력 올리던데? 좀 좋을 수 있겠고. 자 단계 7단계에서 좀 큽니다. 근력 아서입니다. 음, 그 나서. 아무래도 저기 원초의 맛을 잡을 때좀 필요한데, 아직도 근력 아서를 제대로 이렇게 보유 못한 분들이 있더라고요. 공개 파에서 해보니까. 그래서 요런 기회에 근력 아서를 잘 받을 수가 있겠다. 아, 그, 그 사이사이 이제 재화들도 많이 받겠고, 그죠? 음. 7단계 코인 에스카노르, 8단계 코인 마멜, 9단계 근력 대리, 10단계 도나르, 도나르 일마도 벨모스에서 정화하는 쪽 사람이 이제 서브로 써야 되니까 보유하면 좋겠고요 11단계 리즈 리즈도 벨모스 같은 데서 빠르게 랭업 해가지고 때리 부수는 데 좋죠 12단계 자라트라스 이분도 벨모스 스틸 잘하죠 저요 정도 영웅들을 막 80렙 6각성으로 셀이 뿌리 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뭐 전투 시작시 성물 연출이 이제 추가가 된다 이런 간단한 것들 그리고 필살기 레벨업 가능한 영웅 표시를 강화하게 툴팁 같은 좀 이게 좀좀 인지가 잘 되도록. 우정 코인 보내기 후 팝업 맨날 뜨잖아. 그 팝업이 안 나타나고 간단한 메시지를 표시되도록 개선한다고 합니다. 약간의 편의성들이 좋죠. 그다음 요리하기 최대 개수가 10개에서 30개로 상향이 되겠다. 그 다음, 각성 재료 융합 기능이 통합 개선된다. 핵심 재료 같은 거 넣는 게좀 아까운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찌끄레기들로만 먼저 좀 하고 싶은 분들. 뭐, 미포함, 이런 식으로 할수 있다. 편의성입니다, 편의성. 그 다음에 보스 몬스터 체력바 눈금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편의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보스 몬스터 체력바에 10%마다 눈금 표시하면은 우리가 딜 계산할 때, 야, 이제 두칸 남았는데, 20% 남았는데,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어, 근데 요거 중요합니다. 어, SSR 확정 티켓 위시 이벤트 이래가지고. 여러분, 요 SSR 확정 티켓 있죠? 요거 이제 뭐안 쓰고 참고 그냥 막 쌓여 있는 사람들 있을 거야. 나만 그런가? 하여튼, 어, 하여튼, 안 쓰고 그냥 뭐 어디다 쓸게요? 이러고 나눈 거 있거든. 자, 요거를 이제, 어, 요번 이벤트 동안, 이벤트 동안입니다. 이벤트 동안 원하는 영웅을 직접 선택해서 픽업 딱 체크해가지고 획득 확률 올려가지고 이거를 쓰는 거야 자 보자고 보면은 요거저 이거 요거 SSR 확정 뽑기 어, 티켓으로 하는 거 그거 하는데 위시 픽업 여기서 터치하면은 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왕녀 어, 이번에 왕녀 풀업 해가지고 서버에서 좀 써볼까 이래가지고 왕녀를 좀 터치를 했다 그러면 왕녀의 출연 확률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정 티켓을 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신규 진보스가 나옵니다 호크 등장하게 되겠고 어 여기서 이제 코스튬 획득 가능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무려 페나트 1위한 코스튬입니다. 아 좋은 모습이에요. 브린힐드 코스튬까지 획득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짐보스 우리 뭐뭐알제 상위 3 0분안에들어가서다 받자, 다 받고 어 짐보스 스코어 보상, 스코어 쌓아가지고 이거 다 받아야 될 거고 여기 나오네. 아요 코스튬이 페나트로. 네, 팬 페나트를 어~ 실사화해줬다 실사화라고 해야 되나 페나트를 어, 구현해줬다 하여튼 어~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보입니다 유저와 게임사의 협업이랄까? 합작이랄까? 그런 느낌. 최근 뭐, 진보스 상점 가가지고 다 싹쓸어 담아야 되겠죠. 우리 싹쓸어 담는데 여기 피델리 아티팩트, 이런거 무조건 뭐 사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튬 같은 것들을 좀 사주면서, 자, 그 다음에 3주년 기념, 뭐, 분열 폭주 호크 잡기 이벤트 해가지고, 이런데 이제 들어있는 이벤트입니다. 이거 막 셀이 뭐 두더지 잡기 식으로 때리 패는 것 같고요. 어다 뭐 잘하면은 어, 상당한 양의 목걸이라든지 야, 목걸이 많이 좀땡기시죠 지금 다 받아야지. 어다 받아야지. 어, 그다음에 이렇게 뭐 코스튬 강화 재료 조각 승코에싹다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 누적점수 보상. 많이 뛰면 누적점수가 쌓이겠지? 그래가지고 이거 싹다 받아먹어야 되겠다. 코스튬들이 여기저기 들어있는 게참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풀코들도 여기 막 <웃음> 박혀있고. 자, 그 다음에 3주년 기념 웨딩 사다리 타기 이벤트. 아, 보상 좋아요. 보상 중에 목걸이 같은 것도 있겠고. 모루라든지. 쫙쫙 이벤트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년 그랜드페스티벌 스페셜 미션 2부 스페셜 미션 2부 해가지고 어머 뭐 이벤트 기간 중에 영웅 뽑기 2회 2회 시도하거나 장비 뽑기 한 다섯 번뭐 이런 것들 하면 뽑기 티켓부터 해가지고 좋은 재화들을 쫙쫙 뿌린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하도 뿌리니까 느낌이 안올수 있겠지만 진짜 귀한 재화들이에요 이거 내가 이번에 뭐 초급 공략 뭐 이런 거 찍으면서 이 재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한번 쫙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벤트에서 이렇게 뿌릴 때 슉슉 챙겨야 돼 가방에 챙겨놔야 되데 이거 일일이 구하려면 개 빡세요 돈 주고 살려고 하면 또 겁나 비싸 이런 거 어, 이럴 때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뽑기권도 챙기시고 자, 그 다음에 성장 지원 이벤트 4종에 멀리 의 장비 각인 지원 이벤트. 야, 이거는, 와, 이거는 야, 충격적인데? 장비 각인 비용을 50% 할인해 준대요. 이것 좀 세제? 여러분? 이번에 좀 각인성 모아놓으신 분들 빵빵 하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1일 임무 보상 변경 이벤트 해가지고 보상들이 좋아졌다, 그죠? 다이아가 2개에서 3개로, 모르가 20에서 40개로, 기본적으로 다 다이아도 더 주고요. 그지? 6월 23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1캐 보상이 좋아진다. 자, 그 다음에 또 6월 30일 목요일 점검 전까지 이벤트 동안 참새 자석, 마수그레스벨그 3층 확정보상이 2배가 된다 제트. 요거는 요번에 한번 학과 때가 진짜 아니 난이노가다가 너무 짜증나 귀찮아 죽겠어 진짜 그래서 3층을 한 마음잡고 한한 4, 5판을 앉아서 깨본 적이 있거든 근데 갑자기 이 게임 하기 싫어지더라 귀찮아가지고 꼴로한개씩줘한개씩 언제 내가 그 15개 A고, 근데 두 개다, 두 개다, 어, 오케이, 요거는 조금 돌아볼만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코인상지 마수전 재료 교환 이벤트 해가지고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네, 골드코인으로는 것들 교환할 수가 있다. 바이질 싸움 축제 부스팅 이벤트 해가지고 축제 점수가 1.5배 증가하는 어, 이벤트를 합니다. 정규 정예 플래티넘 등급까지로 제한 적용되겠고요. 자, 그다음 PVP 싸움 축제에서 승리 횟수 횟수에 따라서 또 보상이 주어지니까 어, 멋지게 한번 싸워보자고요. 정규전 스페셜룰 4인 전투 이렇게 2주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정규전에서 랭킹 100위 안에 들면 추가 보너스들이 있겠습니다. 이벤트 보스 파레이드아브르까지 이제 나오게 되겠죠. 다 잘하고 있죠. 이거 해가지고 이런 것들 다 이제 바꿔먹어야 되겠죠. 자, 3주년 기념 솔가레스 그랜드 보상 던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먹어야 될것 같고. 이벤트 호크패스가 돌아옵니다. 이거, 아, 또 하나 사야 되겠네. 자, 그 다음 호크패스 상점 있죠. 호크패스의 그 마일리지, 마일리지로 코스튬 구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연동되는 것들 스카디 거라든지 근타르라든지 근타르 맞지? 뭐 근타르 맞는 것 같은데 어야 이거는 너무 꿀인데? 페이엔거까지 이런 것들을 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목록에 있는 것들도 마일리지로 살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영웅들 뭐, 라그다인, 뭐, 라반이라든지 말이죠. 라그멀린, 라로멜 같은 애들도 다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영웅입니다. 예? 요거 이제 신캐랑 좀 연동돼서 지금 볼수 있게 됩니다. 신캐 이제 보러 갑시다. 자, 전체 공격 스킬 약점 효과가 상향됩니다. 이것도 신캐가 약간 요거 갖고 있더라고요. 보면 전체 약점기가 좀 계속 상향됩니다. 한 10%, 10%, 15% 정도씩 올라갑니다. 자, 그럼 신규 영웅 보면서 마무리 합시다. 그래서 일마가 과연 좋을 것인가? 왕태잡이 브린 힐드인데, 어, 일단 필살기 영상 한번 가볍게 한번 보고 갈까요? 바하오! <놀람> <놀람> <놀람> 어 이번에 좀 외모를 좀더 신경 썼네요. 브린힐드가 아무 느낌이 없던데 나는 이번에 좀 외모를 좀 신경 썼다. 이런 느낌좀 들고요. 설국의 신부, 왕태자비 브린힐드입니다 근력이고요. 어 개성 한번 보겠습니다. 개성 전장에 있는 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영웅, 아까 나왔었다. 그죠? 라그나로크 특징을 가진 영웅들이라며. 영웅들, 예, 그런 영웅들 한 명당 자신의 기본 능력치가 10, 2%씩 증가하고 예, 라그, 라그 특징 가진 영웅들이 옆에 아군으로 서 있으면 자기 기본 능력치가 한 명당 12%가 상승하니까 두 명이 옆에 서 있으면 24% 증가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아군턴 시작 시 모든 적군에게 한턴 동안 공격 관련 능력과 방어 관련 능력이 15%씩 감소하는 효과를 부여하는데 이게 미치 붙는데? 완전 돌아 붙는데 이거는 아군턴 시작 시 모든 적군에게 공관 능력이랑 방관 능력 15%씩 깎는데 이거 좀 심한. 심한데요 이거 제가 보기에 이게 아마 그건 것 같거든 디버프 형태로 붙는 걸 거야 그 저기 저기 저 누구 각성 모노 각성 모노도 아군턴 시작시 모든 적군에게 치즈 치방을 30% 깎는 효과를 부여한다 이래가지고 턴 시작시마다 빨간색 디버프 3개씩 붙였잖아 이때 그건 것 같거든 아군턴 시작시 모든 적군에게 한턴 동안 공과 능력 방관 능력 15%씩 깎는 거야. 공깍 방깍 다 들어가는 거야 와 이거 어때요 여러분? 자, 그, 심지어 봐봐, 스킬 한번 봐봐봐. 자, 아일 플라워는 단일 적군 돌진 피해. 뭐, 이거는 그냥 돌진 피해라 뭐, 뭐, 그런대로 딜 나올 거예요. 뭐, 뭐, 막, 와, 뭐, 이러진 않아도 셀 거야. 이 정도면. 셀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미쳤을 것 같아. 웨딩 리, 리셉션. 모든 적군에게 공격력 185% 약점 피해를 준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마가 턴 시작 시에 그냥 디버프를 붙이잖아. 그치? 아마 이게 빨간색 디버프 붙이는 것 같거든? 붙였어. 거기다가 셀이 리 전체 약점 세배를 때리 뿌는데, 이 얼마나 셀라나? 걔 박살 날것 같은데? 거기다 옆에 라그나로크 특징 이웅들 아군들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기본 능력이 증가해가지고 이거 막 벅벅 때리면 완전히 막, 와우. 그러니까 다 약점 피해도 이번에 약간 상향해주고 이러니까 이게 당당할 수 있습니다. 자 필살기는 단일 적군 공격기 490% 피해주고 모든 아군 생명력 준 피해에 30%만큼 회복이있고 자, 그렇습니다. 일단 등장 확률은 0 5고요 라인업에서는 보면 뭐, 보멜레인 같은 것도 들어있고, 할고서가 들어있습니다. 할고서. 요런 어떤 라인업도 나쁘지가 않고요 6 0 0 0장이구요 확정은. 어, 그리고 일만은 이벤트 기간 종료 후에 상시 용 뽑기에 추가되지 않으며, 아, 이씨. 내일 또 뽑기 한번 살짝 한번 해볼게요. 예, 뽑아가지고 한번 제가 써볼 테니까 그거 한번 보고 판단해 보도록 하시죠.